보신답니다. 보신답니다. 짜들 안 보게 해도 보게 요근데 아니야, 그냥. 하하하하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기야, 진정해. 지금 코에다컵 접속했어. 좋아요. 그냥 혼수 정리다된거 같은데? 아 That's s h s a 이자의 반대말은 거꾸로. 지자 이자를 반대로 거꾸로. 지자 거꾸로 말해봤는 진짜? 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보현은 자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? 살만 그거 있어 보현은요? 보현? 보여 보여? 보여의 안, 반대말은 안 보여 바꾸라면안 봤어 아니면 못 봤어 안 보여요 뭐 산이 여고 이런 거 아니냐 살냐? 킹파드라킹파트라쇼킹파트라아닙니까 케이지 받는 아 알아요? 쓴 말들이 야아 K 케이지 받는 요 같루거야 360도 버블이면 룰루 더블키어스신군요 거기까지 잘는데이 부분은 버블로 싹 룰루가 다거야 360도 버블이면 더블는 룰루 더 이제 그물보여줄요 네. 움직일건가요? 니이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되는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고가니 니가 니가 니가 간식을 s 요 자 아, 여기 있습니다